잘 오셨어요. 같이 정보 공유를 해요. 나가실 건가요? 방안 대책은 잘 하셨고요? 세아야, 거기서 뭐해? 아, 유리구나. 멍하니 창밖만 보고. 밖에 뭐라도 있어? 아니, 그냥. 여기도 오늘로 마지막이구나 싶어서 앞으로 살면서 다시 남극에 올 일은 없겠지? 글쎄... 임무가 생기면 또 오지 않을까? 응. 왜, 막상 떠나려니 아쉬워? 그러게, 정이라도 들었나봐 이곳에 와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응, 많은 일들이 있었지 특히 세야, 넌 아빠도 만났잖아 뭐, 만나자마자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건 괜찮아 그건 좋은 일이었으니까 다만 트레이너 씨가 돌아가신 건 유리야, 늑대기 팀은 좀 어때 보였어? 여전했지 뭐 제대로 말도 걸기 힘들더라 특히 나타 사브랑 레비아는 그렇게 기운 없는 사브는 처음 봤어 걱정이네, 괜찮아져야 할 텐데 신서울로 돌아가면 좀 나아지려나? 응, 아무래도 여기서는 그분이 계속 생각날 테니까 그래, 그럼 얼른 가자 다들 준비는 끝난 거지? 아, 참. 내 정신 좀 봐. 수연 언니가 전팀 호출했어. 근데 니가 없어서 우리 팀만 못 가고 있었거든. 슬비는 너 땡땡이 친줄 알고 완전 화나서... 뭐? 그, 그걸 왜 이제 말해? 아, 아, 미안. 얘기하다 보니 그만. 그, 그럼 나 먼저 가볼게. 늦지 않게 와, 세아야. 아또 엄청 깨지겠네. 그럼 저도 이만 가볼게요. 잘 있어요, 아버지. 검은양팀의 이상이에요. 전부 다 숙지하셨어요? 이, 일단 알려주신 부분들까지는요. 그런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견습요원인 제가 선배 요원님들의 업무를... 그럼요. 이미 충분히 입증하셨잖아요. 업무 관리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비상시의 위기 대처 능력도 뛰어나셨죠. 특히 다양한 지식을 현장 지위에 적용하시는 건... 저희 관리요원들의 기감이라 해도 좋을 정도예요. 안 그런가요? 오세린 감찰관님? 네. 그동안 줄곧 지켜봐온 저도 보장할게요. 민수연 학생, 아니 민수연 관리요원은 저희 시공지팀의 브레인이자 최고의 서포터예요. 과, 과분한 말씀드리네요. 남극에 와선 한심한 모습밖에 안 보였는데. 그래도… 네, 알겠어요. 부족한 몸이지만 최선을 다해 부응할게요. 선배 요원님들이 안심하고 자리를 비우실 수 있도록요. 자리를 비운다니... 그게 무슨 소리지? 어, 철수 형! 시공지 팀과 다른 팀 분들도... 어, 언제부터 와 계셨어요? 언제부터냐고 해도... 아까부터였습니다만... 귀국할 테니 준비해서 오라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저희 짐다 챙겨왔어요! 어,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호출해놓고 인수인계를 하느라 그만 깜빡하고 있었어요. 인수인계? 세린이, 혹시 방금 얘기가... 네. 오늘부터 일주일간 민수연 요원님이 신서울지부 클로저 4개 팀의 관리를 전담하게 되셨어요. 그동안 저와 양수연 요원님, 그리고 이자리에남 계시지만, 앨리스 요원님과 김제리 요원님이 다른 업무를 맡게 되셨거든요. 다른 업무...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김재리 요원님과 엘리스 요원님이 바쁘신 것 같았죠 둥실이랑 똑똑한 녀석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 응 괜히 방해될까봐 말도 못 걸었어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일이라서요 제대로 주위를 둘러볼 여유도 없으실 거예요 저희도 곧 그분들과 같이 떠나야 해요 고성이라면 독일에 있는 거기죠? 아니 그보다 압류라뇨? 왜요? 무슨 빚이라도 졌어요? 독일에서 사냥터지기 팀이 거주하던 고성 그곳이 원래 미하일폰 키스크의 사유지라는 건 아시죠? 그런데 그가 총장에서 경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부당한 짓을 해온 범죄자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재산 또한 부패 재산으로 간주되어 몰수당하게 됐다는 거군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을 따라서 말이야 잘 아시는군요 말씀하신 대로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 신서울지부가 반환 요청을 하게 됐어요 남극에서 모은 니아의폰 키스크의 범죄자료를 제출하고 독일의 고성이 사냥터지기 팀의 거점임을 명시하기로 한 거죠 다만 그러려면 시일도 촉박하고 절차도 복잡해서 저희 관리요원들이 전부 달려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 다, 다행이다 난 이런 얘기 정말 싫어 빚지는 것도... 집 잃는 것도 전부 다왜 그러나요 유리양? 괜찮은 건가요? 어, 그, 그럼요 괜찮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나저나 보스랑 언니들 떠나면 수연 형 씨만 너무 빡세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혼자 네개 팀을 관리하는 건 무리일 것 같은데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 우리도 따라갈 거니까 나랑 지나가 도와주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지 않겠어? 응 같이 도와줄게 여러분을 위해 저도 파이팅하겠어요! 설마... 진아? 베로니카도... 두 분이 어떻게... 언제 그게 요새에서 오셨어요? 방금 도착했어. 다들 떠난다기에 우리도 같이 가려고. 여기에서의 일...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그렇습니다. 팬텀 나이트의 소멸을 확인했고 미아일의 잔당 처리도 완료되었습니다. 이 뒤부터는 저희 힐데가르트 기관에게 맡겨주십시오. 아... 쇼군님도 같이 오셨군요 네 베로니카님과 진한님 그리고 신서울지부 여러분을 전송해드리기 위해서요 원래라면 김시완 대장님도 동행하시려 했지만 급한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신 상태입니다 기간 내부의 사정이라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장님도 많이 아쉬워하셨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양해는 저희가 구해야죠 생각 같아선 끝까지 남아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지 그동안 신서울지부를 너무 오래 비워뒀잖아 슬슬 집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야 아 그런데 아까 그 얘기는 뭔가요? 베로니카님과 진하 요원님이 일주일간 도와주겠다고 하셨던 건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우리가 관리요원 일을 분담해주려고 마침 신서울지부에 볼일이 생겼거든 가는 김에 겸사겸사 도와주겠다는 거니 부담 가지지 마 볼일 신서울지부라면 김유정 임시지부장한테 말입니까? 응 음, 다름이 아니라 별건 아니고 이후 우리 둘의 소속 때문에 그래 나야 힐데가르트 기관에 들어가긴 했지만 남극조사대 한적으로 임시직이었을 뿐이고 진나는 함께 싸워오긴 했지만 정식으로 신서울지부였던 건 아니었잖아 그래서 이참에 확실히 정하자는 거지 일종의 스카우트 제이라고 보면 돼 맞지, 진아? 어, 어, 맞아. 스카우트. 그랬군요. 하긴, 두분 같은 인재는 빨리 확보하면 할수록 좋으니까요. 어쨌든, 저야 두 분이 도와주신다면 완전 감사하죠. 이후로 신서울 지부에서도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 입... 그럼 이걸로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거죠? 각 팀의 결혼은 없으시고요? 마침 히로브 포춘의 엔진도 예열이 끝났네요 한 분씩 차례대로 탑승해주세요 어? 잠깐만 나타가 <웃음> 어, 난또 거기 있었구나 너무 조용해서 몰랐어 있으면 있다고 얘기라도 해주지 <웃음> 추워 저리 꺼져 됐으니까 나한테서 신경 꺼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먼저 간다 나타 어, 죄송해요 베로니카님 나타님이 요즘 계속 기분이 안 좋으셔서 음, 괜찮아 얼른 따라가 봐 레비야 너도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네 말씀 감사해요 사보 레비야 두 사람 다 심각하네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아 하피씨나 티나씨 바이올렛 씨도 마찬가지야 다들 우리 앞에서 내색만 안할 뿐이지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거 괴로워요 시간이 답이라고 하고 싶지만 모르겠군 이번만큼은 정말 모르겠어 자, 다들 진정해 이러지 말고 올라가자 우리가 슬퍼하는 거그 사람도 보고 싶어하지 않을 거야 모두들 타셨나요? 안전벨트는 다 메셨고요? 앞서 들으신 대로 관리 요원님들은 다른 비행정을 타고 독일의 고성으로 향하실 거예요.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날 테니 작별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그분들의 업무를 이어받게 됐어요.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릴게요. 클로저 여러분. 음. 민수연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라면. 잘 해낼 거다. 아, 책임자가 되셨으니 구령을 넣어보시는 건 어때요? 네? 구, 구령이란... 그거 있잖아요. 보스가 출발할 때마다 하던 그거. 아, 아, 아 그거 말이군요. 조,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출발합니다. 휠 오브 포춘, 발진! 컨디션을 잘 조절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후배들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지